그래서 이번 대선의 개편은 그 어느 때보다 전쟁처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당에 전격 합류한 최재형의 선택, 국민의힘당 대표인 이준석과의 정치적 궁합,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역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윤석열의 다음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제1야당을 선택한 최재형. 제3지대의 길을 선택한 윤석열. 둘째, 최재형과 이준석의 정치적 궁합. 셋째, 최재형 전 원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관한 예측. 넷째, 최재형의 선택과 윤석열의 역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관한 예측. 그리고 결론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관한 말씀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역사는 제3지대에서 대권을 성공시킨 예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최재형의 제1야당의 윗당이라는 선택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전 원장은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화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 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그 중심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기문 안철수의 사례에서 보듯이 제3지대, 제2, 제3당에서 대권을 거머쥔 사례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안정감 있는 제1야당에서 대권주자가 되겠다는 선택, 그리고 망설이는 윤석열에 비해서 전격적으로 입당을 결행한 최재형은 제1야당의 대권주자 이미지를 선점한 그런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최재형은 국민의힘당에 입당한 이상 당대표인 이준석과의 케미가 좋아야 되는데 최정의 입당 일성은 청년의 미래라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이제는 희망을 품고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앞으로 제 모든 걸 바치겠다. 이것이 최정의 입당 일성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정치에 청년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되는 이준석 대표와도 궁합이 잘 맞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를 하기에는 너무 젊고 경험도 부족하다는 우려의 시선을 받아온 이준석 대표. 그러나 그는 야당에서조차 두려워할 만큼 2 30대의 사이에서까지 국민의힘당에 입당 열풍을 불게 한 정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것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의 이준석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긍정과 부정적인 양면을 갖고 있게 마련이고 이준석이라고 그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의 적극적 지지자가 그동안 나이가 많은 50대 이상에 많다고 알려져 왔고 이들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음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인정이 되십니까 그동안 민주당의 열혈 제지자였던 20-30대를 국민의힘당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이준석의 역할이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 것임을 이제 더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20-30대 젊은 세대와 5 0 7 0대 대 이상의 기성세대가 서로간에 반목하면서 현실적으로 당의 리더인 이준석의 발목을 잡아서는 정권교체 를 이룰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국민의힘당을 틀딱당이라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왔던 현실에서 이준석의 존재는 국민의힘당의 젊은 층의 압도적 지지라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내에서 그를 반대하던 의원들 조차도 밀려드는 이3 0 때의 입당 청년들의 고무된 나머지 이준석의 존재를 재삼 인정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4.15 선거 부정을 일부러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한편으로는 결코 그 행동을 용서할 수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1야당을 통한 정권교체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 점에 대해서 채찍만 들 것이 아니라 그의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조금은 지켜보려는 마음도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전 원장은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할까요 국민의힘에 입당했지만 당의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고 스타트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최 원장 캠프의 독자적 활동도 당 활동과 함께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전 원장은 입당이 확정된 후 첫째 최대한 빨리 자신의 국정철학을 담은 대권 도전 선언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둘째 최대한 빨리 국민의힘 당내 의원들을 규합해서 우호 세력을 만들 것입니다. 셋째 당내 정치 활동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대외 행보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최재형과 그 캠프에서는 이 과정에서 국민과의 직간접적 소통을 하면서 대권주자로서의 최재형의 자격과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전략을 하나하나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의 제1야당 선택은 반대로 윤석열의 역선택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최재형이 국민의힘당을 선택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반대로 국민의힘당을 마지막까지 선택하지 않거나 못할 가능성이 그것입니다 최재형의 국민의힘당 입당으로 인해서 갑자기 윤석열의 선택지 내지 그 입지가 작아지고 좁아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하는 사실로 보이는 것은 윤석열 캠프 내부의 판단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권주자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세력이 국민의힘당 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입당 후 당내의 여러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다툼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적잖은 상처를 입을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 그리고 어차피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당 내 대권주자로서 최종 선택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 이런 것 등이 윤전 총장으로 하여금 입당을 망설이게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윤석열에게 남은 선택지는 제3지대에서 자신의 정치적 세를 불려나가면서 국민에게 직접 어필하는 방식으로 나가다가 국민의힘당의 대권주자가 확정되면 그와 단일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지율이 출렁이게라도 된다면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단합이 언제고 흔들릴 수가 있고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다는 선거의 역사는 윤석열 캠프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인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윤석열의 인기가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상승세를 탄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첫째. 윤석열의 인기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지지하는 의원들을 모아서 제3지대 정당을 만들고 윤석열과 그 캠프가 스스로 인기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갖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둘째, 여당의 정치 공작으로 인해서 야권의 분열이 획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여론조작을 통해서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까지 조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윤석열 캠프는 국민의힘 당의 대권주자와의 단일화를 마지막까지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야권 전체가 두려워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를 보면서 이번 대선의 단일화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거의 역사에서 단일화가 되었던 적보다 단일화가 되지 않았던 적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선거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악랄한 정치 공작이라도 주저하지 않을 상대가 있다는 것을 계산해 넣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의 정치 공작은 제1야당을 향하기보다는 제2야당, 제3지대를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판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선거가 있는 매년 3월 이전까지 대권주자들의 인기는 요동칠 것입니다. 지금의 구도가 굳어질 수도 뜻밖의 제3의 주자가 부상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야권의 윤석열 최재형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두 사람이 국민의 여막을 안고 대권주자로까지 부각되고는 있지만 이들은 아직도 정치신인이며 정치 신인이 이 전쟁터 같은 정치판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는 언제고 그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다른 잠재적 대권주자에게 시선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안철수 대표의 진면목을 아는 사람들은 그의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도 최재형 만큼이나 미담이 많은 인물이며 외국에까지 나가서 여러 나라를 둘러보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부를 그만큼 착실하게 해온 사람도 없다는 평가입니다 그를 초딩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은 너무 단편적인 판단이라고 단언하면서 그를 두둔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도 고졸에다 흑수저에서 일어선 인생스토리와 그 인물됨과 능력으로 보아서 언제 어떻게 대권주자로 부상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홍준표 의원도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시 못할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 틀림없어서 향후 야권의 대권향배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선거가 있는 내년 3월까지 각 대권주자들의 순간의 선택은 그들의 운명을 가혹하게 가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거를 의심하는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개편은 그 어느 때보다 전쟁처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만약 잘못되면 만약 개표가 잘못되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그들의 걱정에 모든 대권주자들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거란 누굴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